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경기 선행지표로 널리 알려진 구리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현재 톤당 9,000달러 선인 구리가격이 1만 달러를 넘길 수도 있다는 예상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다음 동양 EMP입니다. 충전기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9%입니다. 무선 충전 기술이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나 현재는 하나의 송신기로 하나의 수신기를 충전하는 1대1의 충전 방식이었기 때문에 기술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던 문제를 국내 연구진이 해결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양방향에서 동시에 무선 충전이 가능한 듀얼사이드 로봇 무선 충전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양 EMP, DSC동탄 등 중소, 중견 기업과 협력해서 2025년까지 기술이전 및 스마트 팩토리에서의 실증을 진행키로 했다고 하네요. 다음 덕산 아이메탈입니다. 오늘 고가는 4%네요. 주석 매장량 세계 3위인 미얀마에서 주석 채굴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가격이 11%나 급등했고, 이번 상승은 9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덕산하이메탈의 자회사가 주석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m v h 코리아입니다. 오늘 고가는 11%네요. 카이스트와 현대자동차 등 연구팀이 최고 수준의 전기차 배터리 첨가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m v h 코리아가 현대자동차와 공동으로 전기차 배터리 효율을 높여주는 공정기술 및 부품을 개발했던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3원 강제입니다. 오늘 고가는 4%입니다. 과거 포스코와 대원강업의 합작사인 3원 강제가 IPO를 통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뉴스가 있었고 과거 포스코와 협력했다는 점도 부각되면서 찌라시로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SY입니다. 태양광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3%입니다. 테슬라의 가정용 태양광 지붕인 솔라루프가 처음으로 미국 외에 다른 국가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솔라루프는 지붕 타일에 태양광 패널을 내장하고 광화유리로 코팅한 제품으로 일반 지붕 타일보다 강도가 3배 높고 야구공 크기만한 우박에도 버틸 수 있다고 하네요 SY는 종합건자재 기업으로 자체 특허 제품인 뉴 솔라루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뉴솔라루프를 지붕 태양광 시공에 활용하면 타공 없이 지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고 누수 현상도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반도체 관련 주이고 오늘 고가는 2% 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기술 맞춤형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해서 대만 TSMC가 위탁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에서 구매하던 반도체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설계해서 TSMC의 생산을 맡김으로써 비용을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서플로스 글로벌은 TSMC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오늘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바이오 기업에 막강한 자금이 몰렸다고 하네요. 올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만 1조 4천억 달러, 하나로는 약 1,846조 원 이상의 인수합병 자금이 쏠렸다는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mRNA 백신 플랫폼, 디지털과 인공지능 혁신 기업들은 바이오헬스 기업 미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인수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금강철강입니다. 오늘 고가는 8%입니다. 중국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경기 부양에 나선다는 소식에 철강업계에 화색이 도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특히 그동안 부진했던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서 중국발 수요 급증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제품 가격의 인상에 나서면서 수익성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약 2,300조 원의 인프라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한국주철관입니다 오늘 별 반응 없었습니다 한국주철관도 포스코 철강 관련 주인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서울전자통신과 한국전자인증입니다 고가는 각 3% 2%네요 전자결제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페이 유료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하네요 주요 카드사에 최근 애플페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제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다음 유니셈입니다. 반도체 관련으로 지라시올라고 고가는 4%입니다. 미국 3M의 쿨런트 생산 중단 예고 이후 반도체 업계에서 쿨런트 대체제 찾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FST, GST, 유니셈 등 국내 칠러 장비업체들도 쿨런트의 유력한 대체후보로 보고 관련 기술 개발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다음 노바텍입니다. 히토류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3%입니다. 윤 대통령이 중국과 대만의 갈등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과 관련해서 이런 긴장과 무력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국은 즉각 날선 비난을 내놓았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히토류 관련 주인 노바텍이 지라시로 부각되었습니다. 노바텍은 최근 4월 10일에 히토류 수출 규제 수에 기대감으로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삼진 에렌디입니다 2차 전지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8%네요.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지급. 전기차의 77%가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22개 중 17개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국내 배터리 업계도 수혜를 볼 전망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4월 19일 장중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